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다 많이 하면서 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좋았던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 관련된 기업들 또 게임이 위메이드가 상승하면서 전체 게임 주를다 동반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위믹스 어 재상장 관련해 가지고 뭐이 위메이드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어, 2차전지 중에 리듐 이라든가 폐배터리도 아주 뭐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줄기 세포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주 뭐 이제는 거의 뭐 바닥을 찍고 거진단 이제 상승으로 돌린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주들도 그동안 이제 뭐 거의 관심을 못 받았던 기아나 현대까지도 어, 동반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나무 전 시간에 비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두나무 관련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두나무 관련주는 우리 기술 단알 하나부터 뭐 코오롱, 바른손, DSC까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나무 사업 내용으로 잠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이 도박장에서 이 도박사들보다 이도박장에더 돈을 많이 벌죠. 얘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88%가 나오는. 어, 엄청난 이익률을 보이는 이 사업이 바로 이 거래소 시장입니다. 야모 앞에 거래소 어, 그리고 대기업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나무 관련주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 이제 특징을 보시면 단날 우리 기술 어, 얘네가 거의 뭐 10% 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적들은 이제 다안 찍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어, 거의 뭐 4천억대에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TSC가 이제 5% 가량 반등을 했고. 어, TS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가볍죠. 이 800억대의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기업들은 다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고 어, 그 중에 이제 코오롱 쪽이 보면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가장 낮죠. 그리고 PBR도 가장 낮습니다. 그리고 시총이 가장 무거운 놈은 카카오가 28조로 이제 가장 무겁습니다. 뭐 상승률로는 뭐 1%가 안되는 상승률이었고 가장 낮은 놈은 이제 DSC 였죠. 어, 그럼 뭐 어, 간단히 한번 이들 종목의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기술 투자 두나무 지분 8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신성이엔지 얘는 우리기술 투자 지분을 9% 보유하고 있습니다. 다날 두나무에 이제 초기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 다날이죠.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을 6.14% 보유하고 있습니다.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코오롱 코오롱인베스트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코오롱인더 코오롱 DSC 인베스트 TS 인베스트 카카오 얘는 두나무 지분을 10.6%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바닥에서 거의 인제는뭐 상승세로 좀 돌린 모습이죠 하지만 좀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바른손